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돌아온 미스테이트 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1년 동안 살았고요 조금의 사이공한 조금의 학교생활을 했다. 대학교 너무 바빠요. 과득 맞고 사람나해되고 가득한 학교사람을 해들고발표도 해야되고,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이 너무 소홀했던 거같면 정말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께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 대신에 제가 재밌는 영상을 가져왔어요. 사실 제가 가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일레이라는 뷰티 유튜브를 만났어요. 일련은 미국인 언니인데 한국어를 정말 잘해요. 안녕. 저랑 또전공이없가 말이죠. 잘통하더라요 비디오그래피 아니면 시네마토그래피? 몰라. 아, 그 시네마토그래피. 아무튼 저와 같이 그 짧은 여정 데이트 즐기러가겠습니다 슝. 음. 알바비를 파는 바로 다음날 저녁, 저희는 페피노에서 멕시칸 푸드를 먹었어요. 두부 토틸라 짜지 않는 나초 소스가 여러가지 있어서 먹고 싶은 만큼 가져올 수 있었어요. 엘렌 언니가 주문한 음식 Uh, i a l r e a d y studied in Korea. 아, Cinematography and writing scenario and lighting and camera. I'm 런거 a n o 이 t 아 지금 a 부하고 o 어요 t 음. u d y i n g video or c i n e m t o g r a p h y I <웃음> don't k n o Really? I'm a h m a n i s t so I was a humanist. It was really fun when I was a kid. Peppino is also famous for p o r t a 제가 학교 교수님을 만날 정도로 정말 맛있는 곳이었습니다. 저희는 배불리 먹고 아이스크림을 또 먹으러 갔어요. Ben and Jerry. 면 바쁠 것 같아. 응? 음? After the school opening day I will be busy so. wow. Now I e j o y i 안녕, 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란이라고 해요. 음. 안녕. <웃음> 유튜버? 음. 꿈에서? 음. 유튜브가 그냥 일랜이었나? 어? 이름 유튜브 네임. Um, 음. Okay, 음 상큼한 일랜. 상큼한 일랜. 오케이 그냥 not just 일 음. 상큼한 일랜. 영어로 비지 일랜. 음. 이름 바꿨어요. 원래는 그냥 샌디 줄이었거든요 아. 샌디 was my kindergarten English name. 먹방이야? 먹방. 응? I'm 그냥, 그냥 아무거나 o get it daily. 디 m g o i 올라가? 아니 몰라요. 항상 계속 찍어두고 음, 나중에 좀 괜찮은 g 같아 it daily. 마 m 비주얼마 g 콜 o get it 래 a i l y I'm going to get it d a i l 크 I'm going to get it d o 아니 초콜릿 좋아하 초콜릿, 초콜릿 맛. 음 아, <웃음> 다음에 나 메이크업 해주면 안되지 화장 진짜 못하거든요. 이렇게 음. Yes. 화장하고 보는 세월이 나아요 p e r f 스 c t is better than makeup face. 아닌데 화장도 좋은데. 나 못생기게 화장이야. 나보, 나보다 못생기. 언니 음. 지금 한 화장은. 약간 화장품 매장 가서 있는 우와. 미국 언니들 어켄 언니야 아, 세포라 아 세포라 맥기랑 맥, 맥. 카메라 뭘로 찍어요? 나는? 어떤 카메라? 이름이 뭐야 캐논? 작은 거 캐논 음, 작은 거. 캐논 거네 어. 근데 핸드폰으로 찍어서 올리는 거니까 <웃음> 사실 카메라 어. 원래 하나 에딱 세팅해 놓고 음. 음, 아 이런 스타일만 음. 해 음. It 음. f e e l like a girlfriend 아. 어. You know, idol? n 어. 응 그, 은하 알아? 은하? 난 은하랑 닮아 이, 이 머리이랑 음. <웃음> 진짜 시어 우리 진짜 시어난 옛날에 아. 긴 머리였어 아 맞아 맞아 진짜. 이뻤데 긴 머리가 어울리기만 나도, 나도 뒷머리 했는데 짱, 미국 와서. 잘랐어? Because I a little bit see the bleach my oh. hair. So my hair was dyed. So I cut it out. 근데 oh. 이까지 잘라버렸어. <웃음> 인, 이거 한국에서 그 2년 전에 음. 이런 와 인기 많았겠다 아 진짜 그 클럽에서 난 다른 인어 볼명이었어 음. 다른 인어 아 진짜 예뻤어 난 진짜 이거네 그리고 말랐고 아. 한국 음식들 먹으면 살 빠지지 어 너무 어. 그리운다 <웃음> 나도 어. 옛날 보면 그래. 어. 연극했을 때. 다시. 아 한복 이봤네 어. 한국고? 어? 네. 음. 그리고 인기 만났어. 한국 사람이랑 외국 사람이 나랑 사진 찍고을뻔서나 음. <웃음> 많이 늙었다. 아니야 뭐 이제 시작이지 반 오십 몇 살이지? 난 한국자애로 스물네 살. 반 오십도 안 됐잖아. <웃음> 이거 진짜 랜덤인데 아, 한국에서 수술했어? 수술? 수술했어? 수술 수 아니 그냥 반반 커플? 그거 너 안했어? 안오라 나 아, 갈래 어, 원진아 어 가고싶다 평균 가면 할거야? 어 아니 우리 엄마나 줄거야 아니 교정만 했어 Tattoo? Brace. Braces? I n o b I a c e s k n o t k I n t I d o t o I o t k w I d t w I n t o I don't o t w I o t o I don't w I o w I d n t k I d t o w I don't k a o o t I don't know. I t w I o n t h o w don't k o w I d o e t o I o t k I n k I don't k n o t I n t h o w I h n t o w I d o e I t t I n k I <laughs> t t t o n o I d 한국인들은 보통 외국 여자들 다 예쁘다 생각해요. 서양 여자는 나는? 귀엽다 할걸? 궁금했어 아 진짜? 아유 일식하는 사람이 이겨는거 아니야 We're talking about another issue 한 사람이 아니야? 아 맞나? 난그 남자 이겨낸거지? 어. <웃음> 미국에는 이런 거를 약간 오픈한단 말이야 응. 데이팅 앱을 무슨 무슨 앱에서 만났다. 근데 한국에서는 만났어도 절대 말안 해. 응. 어, 이게 다른 거 같아. 오늘 영상 여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또 과제를 하러 갑니다. 쭈 다음에 또 만나요.